<infantileseden>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해 그 중에서도 미조의 맛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조는 어선이 정박하는 항구가 있어서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한 항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호시탐탐 노리는 고양이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1번 타자는 제철 해산물 맛집입니다. 남의 멸치가 유명하죠? 미조항을 중심으로 많은 식당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가난식당과 시계방향으로 지산식당, 그리고 명인의 식당, 이세 곳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주차는 표시해드리는 곳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세 곳들 중에 명인의 식당 최근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겨울철에는 물메기와 갈치가 철이니 겨울에 남해여행을 오신다면 멸치쌈밥 대신에 물메기탕이나 갈치구이를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맛집 그룹은 솥밥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식당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미조를 넘어 남해에서 가장 핫한 힙한식이 1번입니다. 네이버 리뷰가 1 0개를 돌파했네요. 그 뒤를 이어 어글리라이스와 안다미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두 가게는 공용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힙한식부터 둘러볼까요? 힙한식은 그 가게 웨이팅으로 유명한데 그 기다림을 보상받을 만한 비주얼입니다. 해물퍼전은 꼭 추가해 드세요. 다음으로는 안다미로와 어글리라이스의 솥밥입니다 저에게는 힙한식 못지 않은 비주얼과 맛이었는데요. 특히 안다미로에서는 덮밥류도 맛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닷가에선 빼놓을 수 없는 회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오륙도 회센터와 촌놈의 집은 방금 보여드린 솥밥집들과 같은 마을에 위치해 있어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포장 전문인 유서방 회떡아시다 까지 총 3곳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륙도 횟집은 생선 한 마리가 통으로 나오는데 특허받은 껍질 조리법으로 회의 식감이 꽤나 신기했습니다 정말 신선해 보이죠? 촌놈횟 집은 회 접시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곳입니다 사진작가로 활동중인 사장님의 예술혼이 느껴지시나요? 이곳은 전체 음식이 괜찮고 매운 탕이 진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유서방 회떡가시다는 남해에서 겨울철에 고등어회를 맛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인데요. 저는 운 좋게 식당에서 먹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포장으로만 맛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불에 살짝 그을린 고등어, 다시 봐도 또 먹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룹, 일석이조 맛집이라 이름 붙인 뷰맛집입니다. 첫 번째는 전복전문점 해사랑 전복마을입니다. 식당에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브런치카페 인산이내입니다 해사랑 전복마을은 기본으로 깔리는 반찬에 압도당할 뻔했는데요.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꽁꽁 숨겨둔 일몰에 정말 제대로 압도당했습니다. 아마 이 맛에 남해 사는 것 같아요.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예쁜 모양의 전복회에 와인 한잔하고 내장이 통으로 들어간 전복죽까지 먹으면 정말 힘이 붉은 소산나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재즈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파스타와 커피를 올데이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양식 찾기 어려운 남해에서 정말 좋은 옵션이죠. 그리고 인산인해에서는 이렇게 영수증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여행 중에 기록 남기기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남해로 여행 온 친구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정말 호응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이렇게 남해, 그것도 미조의 맛집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현지인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행 경험을 안겨 드리고 싶어서 지역별로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주세요. 혹시나 계획하고 계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남의 맛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